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번 영상 불멸의 기사 1챕터 2챕터 이렇게 삼업적 달성하는 영상 올렸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3챕터에서 제가 무관금으로 진행중인데 뭐 레벨이 전혀 안돼서 막히더라고요그 외에 일반 소리만 진행을 하면 은영웅조으을다봐줄수있었고요팀 레벨을 어느정도 올린 후에 지금 캐릭터 레벨들이 28렙, 27렙 정도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업적을 클리어하는 영상을 이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업적만 달성하면 이제 카펫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문제가 그랜델이었죠. 그랜델 이전까지는 네, 도전했을 때마다 한번 맞으면 네, 말 그대로 한번 컷으로 죽어가지고 그냥 레벨로 찍어 누르자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용한 덱은 피코, 그 다음에 샬로, 놀라 이렇게 3개 딜러진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힐러를 2명 넣었습니다 미래왕하고 아비아 힐러쪽은 제가 스와를 얻지 못했고요 제가 샬로 스타트 개정한 무과금 개정입니다혹은 어쩌다가 운좋게 한 번에 나왔고요 샬롯은 지금 전정무기 엑스칼리버도 들고 있어가지고 어이 엑스칼리버를 지금 먹고 나서 힐러가된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빡시네요 게임이 자이 상태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턴이 여러 번 도전해보니까 선턴이 랜덤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공격할 때가 있고 네. 피 c 가 먼저 공격할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턴이 아니었네요 저 항상 요 공격이 제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자 샬롯 하나만 잘 키워도 벌써 클리어를 했죠 한턴 안에 3킬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은 금방 될것 같고 야, 근데 지금 도전이 계속 해보니까 다 다르네요.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몹들이 움직이지가 않네. 아 이게 원래 구조상 한 번에 잡아야 되는데 일단 1턴에서 3킬 못했습니다 승리는 당연한 지금 도가지않았 이제 마무리죠.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업적 두 개네요. 분명 이 전에 바로 3업적 달성했거든요. 아 제가 이걸 잘못 봤습니다. 아첫 턴에 아두명 척취였구나. 그럼 달성했네요. 3 턴이네. 그랜드 잡았고요. 사망 접시 클리어했고 아까 전에 네첫 턴에서 이제 두명 킬했죠. 한복적 발성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구 9점을 얻으면서, 네 카펫 조각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나머지는, 네, 발성을 못할 것 같고요. 아, 이거 휘장까지 가야 되는데, 4 챕터도 3 0레비이어서 도전을 하니까 한두 번 맞으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이고 하니까, 무과금으로서는, 그냥 영웅 획득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조각 획득은 그냥 이렇게가 끝인 것 같습니다. 되게 허무하네요. 자, 도끼를 사용하는 번개속성 워리어 카펫입니다. 자, 이렇게 무광음으로써 또 SSR 캐릭터 한번 획득을 해봤습니다.